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사망의 원인은 미상 사망의 종류는 기타 및 불상 사고 종류는 기타 미상인 경우 자기 신체 사고에 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21 가단 515834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정사실 망인은 2021년 4월 4일 오전 9시경 F소유의 봉고 1톤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북면 목동리 방향에서 같은군 북면 화합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경기도 가평군 G소재 H압 노상 비탈길 내리막길에서 위 봉고트럭 전면 우측 범퍼 부분으로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 후 멈춘 상태로 운전석에 앉은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아이 병원에서 작성한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의 원인은 미상, 사망의 종류는 기타 및 불상, 사고 종류는 기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한편 망인에 대하여 부검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진료기록 감정이가 망인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되고 급성 심장사로 추정되며 교통사고 충격으로 인한 심정지 발생인지 심정지 발생으로 인한 교통사고인지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았고 혈압은 비교적 잘 조절되고 있었지만 흡연력이 있어 심근경색 등 급성 간상동맥 증후군이 발생할 위험인자는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힌 점과 가드레일 및 차량의 파손 상태가 경미한 점에 비추어 교통사고가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거나 동사고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자기신체 사고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